좀 마땅떠요 남자친구랑 몸으로요? 아, 몸으로도 뭐.. 격투기 장갑 끼고 한번 싸운 적은 있어요? 그거게 해서 저못 만나고 있잖아요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좀 사실 좀 특이하죠? 여성분들은 다 모여있는 남자는 저만있죠네 네. 제끌 예상 제마에 꼬빠 됐네 이거 이거 제마테 크크 직업 복지 최상 <웃음> 어, 이거 파운더? 파운드. 파운드. 맞지? 음. 아, 너무 먹으면 목막혀 아니 난 파운드가 자꾸. <웃음> 아 진짜 진짜 어디가? 아니. 진짜 어디가? 진짜 뭐 하는 거지? <웃음> 그러니까 뭐지? <웃음> <웃음> 그거 물컵아? 물뭐 이게 케이크 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연말 연초라고? <웃음> 그대로 만들어 오는 거죠. 어, <웃음> 2022년 안녕하십니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정말, <웃음> 정말 <웃음> 늙었네. 넌 28살! 아, 존나 늙었네! <웃음> 자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는요 여성분들이 남성을 볼때 선호도 같은 게 있잖아요 그쵸 많을 때공 같은 남자가 좋다 여우같은 남자가 좋다라고 하잖아요 음... 공같은 남자랑 여우같은 남자에 대한 예시가 있어요 공같은 네. 네. 남자는 키 크고 체격 좋고 듬직하고 남자다운 외모랑 반대로 감정의 변화가 적어요 아... 그리고 항상 웃는 상이고 보통 자거나 게하면서여가 보내고 지루하게 해도 딱히 싸우거나 감정 섭외해본 적이 없는 남자 음... 남자 아니에요? 공같은 남자고 <웃음> 어? 여우같은 남자는 샤프하고 비율이 좀 좋은 편이고 기색오랩이 설에 듣는 외모 그리고 인싸에다가 여자 다루는데 능수능란하고 대화를 잘 이끌고 리드하는 남자 그리고 처신을 긴장이잘하고화면잘 풀어줘요 이 만약에 두 부류가 있다면 은 어느 쪽이 좀 좋다고 그 섞으면 안 돼요? 근데 네, 전 정했어요 저 여우 같은 느낌의곰 같은 성격 아, 그거라면 <웃음> 워너비 아닌가요? 어, 워너비, <웃음> 워너비, 워너비 워너비죠 네. 공 같은 남자들은 어때요? 저는 외형이 어쨌든 성격은 무조건 공 같은 남자야 해요. 어 저도요. 왜냐면 음. 저희 아빠가 그냥 공 같은 남자의 표본이거든요. 허? 성격이. 저희 아빠도요. 진짜 순둥 순둥하고 화내는 거한 번도 못 봤어요. 맞아 맞아. 어. 릴 때부터 그게 너무 이상적이었어요. 전 반대예요. 전 잔잔한 연애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공 같은 사람이랑 사귀면 너무 잔잔해요. 그 연애 스타일이 싸움도 아. 없이 그냥. 평... 상태여서 전 재미가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래서 여우 같은 남자가 좋은 게좀 싸우면 은 싸우는 것도 전 재밌거든요. 저는 여우 같은 <웃음> 남자가 더 좋아요. 은준 어때요? <웃음> 저는 그나마 진짜 고르자면 곰인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이렇게 안정감을 좀 원하는 음. 스타일이긴 해가지고 저도 다투는 걸 정말 너무 싫어해서 음. 차라리 곰인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럼 고민의 장점은 듬직하지만 안정감 있고 음. 어, 포근한 느낌 음. 음. 그런데 재미가 없어요? 좀 재미 없던데요? 좀 되게 잔잔한 연애를 추구하시는 음. 분들에겐 좋겠지만 뭔가 약간 이렇게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심심하겠죠. 근데 이게 너무 이제 그 다투고 막 완전 뜨거웠다가 다투고 이런 일렁임 아니에요? 아 예를 들어서 싸움이 일어났으면 그냥 아 미, 내가 미안해라고 그냥 잔잔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막 애교 부리면서 풀어주고 막 그런 사람. 그럼 또 뭐, 그러면 어떻게? 그럼, 그럼 맞짱 떠야지. 그럼 맞짱 떠야 남자친구랑. 몸으로요? 아 몸으로도 뭐 격투기 장갑 끼고 한번 싸운 적은 있어요. <웃음> <웃음> 와 진짜 진짜 똑같은데? 라인아가 격둥이 잠깐 만가지 쓰고 한적 있는데? 그럼 여우 같은 남자는? 제가 이제 리드를 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여우 같은 남자를 만날 때 편하죠. 제가 적당할 때 자기가 빠져야 될 때를 알고 눈치 없을 때랑 음. 그걸 구분을 잘아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가 좀 손가락 안에, 손바닥 안에 있는 느낌이 들긴 하죠. 싸울 때 어떻게 싸우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여우 같다고 얘기하지만 이제 은근 울란하신 분들은 자신이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가장 큰 이득을 취할지 알고 있거든요. 음. 음. 맞아요. 그런 싸움이 있고 공같은 남자랑 싸우면 은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음, 저,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저는, 아, 저는 그거 진짜 싫어요 미안한지도, 모, 뭐가 미안한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기분 풀어주려고 미안하다고 하는 사람. 어, 근데 이게 공같은 사람도 그냥 성격이 차분한 거지 그런 걸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저는 공같은 사람을 선호하는 이유가 보통 상대방을 따라가요. 상대방이 되게 잔잔하게 이렇게 미안해하면 나도 살짝 차분해져서 음. 이 싸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면 쉽게 풀리더라고. 막 싸우는 거보다 난 그래서 곰같은 남자를 선호한다고 했어연주는 음. 저도 차라리 곰이 나은 것 같아요 나를 다 파악한다는 그런 눈빛으로 나를 뭐 미, 미안하지도 음. 않은데 미안하다고 그 진심 담아서 연기할 수도 있는 거고 음. 어, 그렇게 그때는 미안하다고 하고 뭔가 또 그럴 것 같다는 그런 느낌? 음. 난 이제 앞으로 만난다면 곰을 만나겠어. 안정적인 연애를 하려면 어. 곰이 나은 것 음. 저는 음. 여우에는 두부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타고난 선천적으로 센스가 넘치는 애들이랑 음. 여자를 정말 많이 경험해 본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음. 여기서 운 좋게 센스 있는 사람들 만나면 좋겠지만 음. 뭔가 여자 경험이 엄청 많아서 능수눈란하게 만나는 남자들을 만나면 제가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왜 피곤해요? 그러면 너를 알아가지고 잘 해줄 거 아니? 그러니까 알아가지고 잘 해주긴 하는데 그만큼 자기를 많이 숨기고 맞아요. 이제 여자의 취향대로 자기가 이제 막활 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연애가 엄청 쉬운 거죠. 여러 여자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 여자들이 대충 어떤 부분에서 뭐 실망하고 있는 걸 알고 어떤 부분에서 좋아하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가식적으로 다가올 때가 좀 커요. 어... 근데 공슬 타면서. 아, 그래서 뭐저못 그래서 만나고 있잖아요. <웃음> 아, 어쩌라고. 언니는 곰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저 아, 있어요, 곰 만나본 적. 아, 알겠어요. 너무 누군지, 누군지, 누군지 알겠어요. 해요. 아, 누군지 알겠어요. <웃음> 자, 이렇게 여우 같은 사람과 이제 곰 같은 사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답은 없고요, 사실. 취향 차이 취향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두 가지의 장점을 모두 가져야 연애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적당해, 뭐든 좋죠. <웃음> 그래서 연애를 할때뭐 나는 이렇게 되야겠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모든 장점을 다 가지고 있으면 돼요. 네, 그리고 유진 언니도 본인이 박스걸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귀여운 곰새끼. <웃음> 맞아. 오히려 곰이지. 아 오히려 곰. 제도 여우인 척하는 곰. 여우인 척하는 애들이 제. 전화번호는 응. 호빙리라고 저장해놨거든요. 어, 연애할 때 호빙신같다고. 그러니까. 빡쓰고 어린 척하는 나무늘보다. <웃음> 나무늘보다. <웃음> 어, 나무늘보다. <웃음> 내가 좋아하는 여성분이 어떤 취향을 좋아할지에 따라서 이 갈리기 때문에 <웃음> 두 가지의 모든 장점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면 좋, 좋지 않을까요? <웃음> 그렇죠. 그리고 보통 이렇게 두 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 주변에서 안 놔둬요. 매력이 풀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네. 넘치기 때문에, 음. 맞아. 맞아요. 주변에서 안 놔둡니다, 보통 음. 그런 사람들은.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해서 모든 장점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봅시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기 개발합시다. 예. 네네네네네네 이태선생요 <웃음> <웃음>